어 이게 뭐지? 어떻게 하는거지? 어? 우와 호호호 그러면 지금 드론 충분하죠 이렇게 되면 아 꿀플로트 많지 한대 금방 더 되겠는데? 오늘은 이제부터 공장 자동화로 나아가는 첫걸음 이제 더이상 슬라임 렌처가 아니야 우리는 슬라임 팩토리다 이 드론과 어떤 인간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면서 돈은 거의 이제 무한대로 늘 예정인 것 같고 아마 식량은 거의 항시 100개를 유지해주고 문제는 여기도 플로트가 넘쳐 흘러가지고 여기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거든? 근데 나 궁금한 게 지금 드론이 어휴 뭐 37짜리를 팔고 있네 이 드론이 뭔가 수량을 잘 억제를 해주고 있나 모르겠어요 잠깐 드론 믿고 좀 나갔다 올까요 펌프 설치하러 갔다 와야 되거든 아니 근데 텔레포터를 하나 설치를 해놓고 갔다 오는 게 낫겠다 양봉기만 더 있으면 되나? 양봉기만 더 있으면은 아니야 젤리석도 근데 상급을 설치해놔서 아까 젤리석은 준비 또될 거거든요 양봉기 설치하러 가면서 그 전에 텔레포터 하나 만들어가지고 왔다 갔다 편하게 만들어 놓고 다녀오자 아 작전 너무 좋아요 두개 두개 두개 이렇게 갖고 할까? 그래 펌프를 두개 해서 두개 두개 두개 이렇게 어? 어? 많이 나온다? 어? 묘금? 아니 묘금이 나와? 묘금이 나왔을 때 내가 할수 있는 게뭐 없나? 텔레포트 하나 아 근데 분풀이랑 지하염수 우리 드론이 어딨니? 네저 있다 어또 팔고 있구나 잘하고 있고 근데 나 궁금한 거 그냥 이런 데다 설치하면 안 되는 건가? 그러면 조금 나오나? 아 왠지 효율 안 나올 것 같고 이게 편하면 그만큼 손해를 보게 돼 있어 사람이 안전하게 가는 게 맞다 일단 여기 채집 가고 저기 그래도 성적은 좋았거든요 여기 여기는 좀 꾸준히 가자 여기는 여기는 나의 그 파트너 입지야 파트너 입지 어, 파트너 입지 아 많이 주잖아 어 묘금이야? 아니 묘금이 이렇게 나와? 이게 웬떡이야야 여기가 좋은 데였네 그래 저렇게 광석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나 여기 채굴기 더 설치할 건데 잘 됐네 명당이었어 명당 진짜 묘금 미쳤고요 아니 웬일이야 어떻게 이러지? 여기 하나 더 설치해 아 근데 여기 너무 슬라임 많아가지고 귀찮아 죽겠네 그냥 그래 여기 여기 두개 상펌 어때? 여기 물 괜찮아 보이지 않아요 여기? 물 근처? 여기 두개 상품 저기 집을 한번 갔다가 와야겠다 이맵 밝히자 진짜 이번에는 밝힌다 밝힌다 못 밝힌 게 지금 몇 번째야 근데 젤리석 추가하면 집에 가자마자 드론 한 마리 더 가능 지금 이쪽 상태 슬쩍 보면은 잘 팔고는 있는데 제 한마리로 이게 감당이 되려나 모르겠는데 일단 근데 두번째는 요쪽 이쪽. 요쪽도 지금 관리 안돼서 심각하거든 여기도 지금 내가 식량은 어찌어찌 하겠는데 여기 이 산흥이 이거 어떡할거야 이거 여기다가 하나 해뭐 양봉할거야? 드론 안만들어놓고 뭘 하나 해 하나 하긴 아! 젤리가 아니라 야벌이었어? 하하... 아! 아... 텔레포터... 텔레포터 어떻게 못해? 어? 텔레포터 이거 만들어버리면은 육각벌집이 빵개가 되거든? 아 이거는 근데 어차피 지금 상급 양봉기를 만들 생각이라 이건 설치해올 생각이라서 이거는 그냥 해야겠다 자 그러면은 재료 분풀야풀 어... 하나 만들자 한 쌍의 텔레포터라고 했지 그게 두 개네 어? 잠깐만 그러면 이거 여기다 하나 설치하고 그 다음에 아까 내가 자원들 막 설치했던 곳에 하나 해놔야겠네 그리고 그 옆쪽으로 건너가서 적어도 하고 어쨌든 그 근처에서 우린 다 해결할 거니까 여기다가 하나 오 그 다음에 양봉 설치하러 갑시다 오늘 진짜 맵 밝힌다 맵 밝히는 거 지금 계속 못 찾아가지고 이게 무슨 센 고생이야 맨날 올 때마다 난 요쪽 어디 근처에는 맵 밝히는 게 무조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왜안 보일까? 한 요정도 들어왔으면은 밝힐 때가 된 거거든? 이거 초반에 있거든? 대부분 왜안 보일까? 모르겠을 땐 위에서 보자 어! 드디어! 아하, 어 드디어 선명해졌네, 그냥. 음, 이쪽으로 가면 다리가 끊겨있고, 여기로 갔을 때. 아, 고르도다! 고기! 아, 냥이 또 어렵게 나오네. 여기 완전 옛날 지형이지. 오랜만인데, 여기? 근데 지금 목적을 우리가 지금 약간 까먹은 것 같아 사실 목적이 이게 아니거든 지금 우리는 꿀 찾으러 왔기 때문에 다른 거에 한눈 팔릴 때가 아니야 지금 양봉기 설치하러 가야 돼요 근데 내 생각에 요 지역에다 설치하면 다 괜찮은 것 같긴 해 근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은 텔레포트 설치할 때가 마땅치가 않네 조금 더 올라가서 텔레포트 설치할 위치만 좀 찾아두고 어 저기 여기다 설치하면 되겠다 어? 여기 잘 왔네 이것들 버려놓은 것도 여기 있네 그럼 여기다 설치할 생각하고 요걸로 집으로 돌아가기 그 다음에 이제 텔레포트 만들어 오면 돼어 이거 너무 편하게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잘하고 있니? 어? 잠깐만 드론 폭파당한 거 아니 뭐 터졌니? 너뭐 고장나... 왜너뭐 문제 있어? 너왜너 너 자? 물? 뭐야 너물 먹어? 엥? 저의 자동화 목표는 일단 드론 한 5기 정도 만드는 게목표긴 하거든요 드론 한 5기 정도 있으면 든든할 것 같은데 5개 정도 날아다니면서 이제 그냥 막 슉슉슉 하면 그냥 끝날 것 같은데 오 여기다 여기다 해야겠다 음? 그 다음에 이런 데다 텔포 딱 완성 음. 저쪽도 12분 동안 살짝 들어가서 한번 맵만 밝혀놓고 올까 아 근데 그거 찾다가 나길 잃어버릴 거 자신감 하라 저기 근데 진짜로 길 복잡해서 한번 들어갔다가 진짜 막 고생하면서 못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드론이들이 집안을 깨끗이 해주지 않으면은 클일낼 수도 있거든 이 정도로 드론 하나 더 추가 가능한가 지금? 오 가능! 잠깐만 12분 뒤에 이거 잘하면은 이거 오늘 내로 한 4개 만들겠는데? 아니 근데 지금 나한테 부족한 플로트가 있나? 지금? 어? 포드의 도끼! 갑자기 파란색이? 잠깐만 작동 중단! 자 이제 팔지 말아봐 어, 목적지 정제소 링크 정제소 링크? 정제소 링크로 정제소 링크가 어딨냐 근데 이 주변에 있냐? 없으면 일 안하나 지 설마? 간다! 바로 그 자리에서 갖다 버리는 거봐 여기에다가 그렇지 대상은 플로트 출처는 수집기 어? 근데 설마 마켓 링크가 필요하네 그래 경납고나 링크나 뭐가 있어야 돼아 이게 지역마다 왔다갔다 못하네 얘네가 요 지역에서만 돌아다니는 거잖아 그러면은 막 식량이 건너고 절로 가고 막 이런 게 안되네 잠깐만 그러면은 마켓링크나 이런 거는 어떻게 만들지? 여기 있나? 정제소 링크 어? 이건 사야겠다 마켓링크 없는 거야 그럼? 아 그래도 정제소 링크 있는 게 어디야 아원시기름아 아, 이게 참... 대단히 꼬여 있구만 이거 이거 그러면은 나중에 모르긴 몰라도 싹다 없앴다가 다시 해야 될 필요성도 생길 수도 있어 아니 심지어 정제소 링크 생각해봐 정제소 링크 생각하면은 저 분홍이 있는 곳에 정제소 링크 달아야 돼 분홍색들 정제소에 갖다 놓으려고 한 거니까 이게 12분이라는 게 은근히 짧아 생각보다 어원시기름 좋은데? 원시기름 아까 12개 필요했던 걸로 봤는데? 그리고 여기 온 김에 요쪽에다가 펌프 하나 근데 그럼 정제소 링크 엄청 설치하고 다녀야겠다 돈이 아니라 자원을 엄청 벌어야 되는 게임이었어 이거 드론! 드론 두개 추가! 근데 중요한건... 정제소 링크! 아아아아 어? 보니까 이거... 그동안 잊고 있었던 모시 마일스? 얘 뭐하는 애였지? 어?! 왜왜왜왜 왜왜왜 뭐? 뭐? 뭐? 어? 왜? 라라라라라라라라.. 이게 뭔데? 뭐 어떻게 하는.. 이게 뭔데? 얘들아 어디가니? 야 나도 같이 가! 이게 묶고 왜왜 뭔데? 아이 뭐 된거야? 여기에다가 이걸 준다? 아 이런식으로 이걸 더 설치해야되잖아 생각해보니까 이 녀석들의 골수까지 아, 뽑아먹기 위해서 말이야? 여긴 이미 뽑아먹기구만아 민망한데? 어 어왜 아 이렇게 갑자기 음악이 슬프게 들리지? 뭐 이러니까 인간이 되게 환경 파괴하러 온것 같잖아. 그렇지. 나선 증기 저거. 어? 나 포탈 하나 더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 위쪽 부지에다가 여기 목 좋죠? 음. 가자. 이야. 여기에다가 일단 드론 하나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정제소 링크를 하나 그 다음에 요 세팅을 수집기 정제소 링크 이래 이 자식아 <웃음> 어? 이거 왜안 들어와 있지? 이게 정제소 맞잖아 정제소에 왜안 들어오지? 분명히 지금 들어올 때가 된것 같은데? 일을 왜안 하지? 잠깐만. 분홍색 취급 안 하고 있니 너 혹시 지금? 아 다른 거부터 뺐구나. 지금 분홍이가 우선 순위가 아니었던 거야 이 친구한테는. 근데 얘뭘 모르네. 분홍이부터가 좋다 좋 텐다. 너또 뭐하게? 이번엔 뭐하게? 분홍이 할 거야? 야옹이 할 거야? 내가 하기 그냥 어. 치가 없네. 지금 주인님이 세계 정복을 하겠다고 지금 준비 중인데 우리 신입 드론이가 너무 지금 내가 보니까 일머리가 없네 그냥. 지금도 안 들어왔으면 한 개? 이거 내가 넣은 거잖아 방금. 아니 드데리 이거 왜 저러지? 좀 너무한데 이거는 이제 슬슬 선을 넘으려 해. 자만 이거는 새롭게 조금 개편을 해야겠어 회사를. 서운하게 느낄 수 있지만 우리 드데리. 자내는 이제 좀 같이 일하는 거야 음 분홍색만 골라서 나르란 말이야 그렇지 이렇게 모여줘야지 이렇게 돼야지 그래 이거야 베아트릭스의 초심은 온데간데 없이 그녀의 마음속엔 어느샌가 산업화만 남게 되었다